자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형법에는 제 17조에 인과관계 이렇게 해갖고 어떠한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예 형법전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라는 것을 그죠 예 그래서 이해를 돕는 문제를 볼게요 평소 꼴보기 싫은 직장선배가 있는데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무당을 찾아가갖고 저주구슬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직장 선배가 죽어버립니다. 자 저주구술한 미순행위는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수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없다면은 바로 어, 죄를 묻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좀 보겠습니다. 어, 어디를 보냐면은 예, 잠깐만요. 예. 어, 학설을 좀 볼게요. 학설. 자, 보시면은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조건설, 원인설, 상당 인과관계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 조건설, 객관적 귀순이론. 이거 한번 공부하시고요. 를 근데 조건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결과 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 모든 행위를 다 동등하게 원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저기 어저 뭐예요 싸움박질하다가 이제 다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니네 엄마가 너를 안 낳았으면은, 어, 너 여기서 죽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좀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너무 범위가 넓, 넓어진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 자 그다음에 어좀 아래로 볼게요 학설 개념 문제이거 옛날 기출 문제인데 그래도 혹시 도움 될까 제가 적어 봤습니다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로 뭐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했는데 뭐죠 바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번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판례가 지지하는 거는 뭐라 그랬었죠 아까 전에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라 했었죠 예 상당 인과관계설 적으면 되겠죠. 자, 뭐, 요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 뭐, 객관적 귀속, 합법적 조건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갖고, 어, 올라가서, 잠깐만요, 예, 올라가서, 어, 여기, 연습문제, 뭐, 요거 뭐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공부한 거 나왔네요, 여기, 리을번에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에 의하면, 자, 인과관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 맞는 얘기죠? 리을번 맞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예. 지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 보면 인과관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요 판례는 어, 여러분이 어, 반드시 공부하고 가야죠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계속 이 판례가 어, 우리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에 예, 지배적인 예,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나왔는데 병명을 말 안해준 의사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퇴원 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유양방법을 지도하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해 퇴원 즉 어, 퇴원 즉시 제차 어, 연탄, 연탄가스를 마시고 중독돼서 바로 죽었다는 거죠. 자이 경우에 이 의사가 병명을 말해주지 않은 그 행위하고 이 사람이 죽은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판례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라 김밥 사건인데 갑이 어 입힌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했다 이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은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 김밥을 먹은 탓에 폐혈증으로 어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이 어 물론 어 지금 현재 이 자상을 입혀 갖고 일단 병원에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음식 같은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콜라 김밥 원식으로 타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이런 콜라김밥을 먹어갖고 결국은 죽긴 죽었는데 그렇다면 은이 콜라김밥 먹은 거하고 자 여기 이 사람이 자상 입히는 사건하고 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비록 콜라김밥이라는 어 이런 새로운 사실이 뛰어들었지만 은야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갑이 입힌 자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지연 얘기가 나왔는데, 갑이 주먹으로 의를 복부를 함께 떼, 때렸어요. 그장파을해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말이야 수술을 지연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막염으로. 죽었습니다 자이 경우에도 비록 의사가 수술을 지연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수술 지연으로 해갖고 이 사람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일단 갑이 주먹으로 이 사람 때려 갖고 지금 병원 갔단 말이에요 비록 이사, 이 의사가 수술 지원한 건 있지만은 역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갑이 주먹으로 때린 거와 이 사람이 죽은 거 이거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등과 차폭등 사건이 있는데, 갑이 야간이2차사전에 사전, 2차 바로 구분 도로에서 미등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해놨는데 결국 사고났거든요. 그래서 사망했는데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거기다 켜놨으면은 갔다가 뒤로 박지 않았겠죠. 근데 미등하고 차폭등을 안 켰기니까 안 켜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갔다 박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